발전한다. 아이고! 피디를 찼어요. <웃음> 촬영하기 싫은가? 퇴근하고 싶은가? <웃음> 올라갈게요. <웃음> 안녕하세요, 겨울입니다 오늘은 어쩌고저쩌고 리뷰 내 돈으로 절대 안 사먹을 것 같은 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자, 내돈안 사먹. 시작해볼까요? <웃음> 이름은 김밥이 되고 싶었던 롤케이크이고요. GS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제품이라는데. 표정은 어, 뭐, 롤케이크에요? 롤케이크 표정은 다 똑같죠? <웃음> 진짜 뭐라 말을 쉽사리 할수 없는 비주얼이에요 그죠? 이렇게만 보면 이걸 누가 롤케이라고 믿겠어 이거의 신기함은 요런식으로 김밥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요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맛은 똑같나? 아니면 이게 스크림이 다뜻는가자 이것도 한번 안해볼 수 없죠? 또 유튜버라면 또 이것도 한번 이렇게 또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한번 갈라야지 <웃음> 난 유튜브 아닌가봐 <웃음> 이거 왜 이렇게 버석하고 갈라지지? 요런식으로 안에가 뭐 이렇게 크림 가득 차있어요 내가 궁금한건 이거야 이게 뭔지 이게 크림인지 뭔지 이거 크림 아닌데? 이거 빵인데? 잠깐 열받네 김밥이니 뭐니 하면서 안에 크림 더안 넣어주고 빵 채워 놓은거 아니야? 아 이거 색소구나 그럼 이걸 왜 3,500원에 파는 거야? 이거 맛이 똑같아 이거 4개가 색소하고 맛이 똑같다고 크림을 반도 안 차있잖아 얘네 빵 때문에 이거 왜 3,500원을 받고 파냐고 갑자기 화가 나네 요것만 들어 먹어볼까? 어 그냥 빵 맛이야 맛은 있어 근데 먹고는롤케이이라 뭐 맛있는 거지 아닌가 이거 약간 흑임자만 나나? 약간 그깜장 맛이 나는데? 깜장맛깜장 마... 깜장 맛이 나 검은콩, 서리템, 고종라인 맛이 나는데 약간 서른도 드세요 아저다 먹으라고요? 정말 감사합니다 <웃음> 이게 비싼 가격에 그 끼리 롤케이크 있거든요? 그거 있었는데 옆에 <웃음> 유튜버만 아니면 그거 사 먹었을 텐데 이거 빵이야! 이거 빵이라고! 이거 그냥 빵이에요! 보여요? 이거 그냥 빵이에요! 크림이 아니야! 아니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? 다 색소를 김밥처럼 해놓은 게? 롤케이 먹으면서 빵을 더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나보지? 그 사람이 강국히 얘기하고 이거 만들었나보지? 크림 적당히 넣어달라고 느끼하다고 했나보지? 그럼 딱거 먹으라 그래! <웃음> 이거... 이게 뭐야? 이게 왜 빵... 바... 아니 크림 양이 진짜 적어 이거 <웃음> 왜딱 분해하세요? <웃음> 열받아서... <웃음> 먹는 걸로 생각치면안 되는데... 아니 이게 빵이라니까? 심지어 이거 두개 맛이 달아라 똑같아 맛이! <웃음> 무슨 의미가 있냐고? 뭐 롤케이크에 크루아상 이니몇 겹으로 해놓을게 빵을? 심지어 이... 약간 기대했다? 쿠키앤크림 그런 걸줄 알고 근데 그냥 빵이냐 이것도 시커먼 아, 낯빛 어두운 그냥 빵이라고 이거 <웃음> 그냥 뭘 잘못 먹었는지 얼굴이 시커매졌다고 여름에 잘놀라는지 뭔지 어디를 올라갔다 왔는지 그냥 얼굴이 시커메진 빵이라고 요 이거 아 이건 가격도 비싸고 맛도 없고 내가 너무 화내고 있나? 장점을 얘기해 볼까? 내가 아들름이 사이가 안 좋은데 아들이 소풍 간다? 이거지? <웃음> 오늘만에 기다렸다 그런 거아닌는데 이걸 두가사 먹지?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메리트가 없어 같은 거 욕박지 마세요 그냥 이거 빼세요 이거 빼시고 크림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검정색 그냥 원래 색깔로 돌려놔 그럼 뭔지 알아요? 그냥 3,000원짜리 롤 케이크야 알아? 근데 그게 더 맛있다고 그리고 그게 더 식욕이 돋고 그건 이딴 빵안 들어 있다고 가운데 크림이 잔뜩 들어 있다고 이거 내가 한번 웃긴거 시도해볼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빠지거든요? 이렇게 하면 빵만 쏙 빠질걸? <웃음> 이게, 빵이라고? <웃음> 이게 빵이라고! 이게 빵이라고 이게 빵이라고 이게 왜, 왜 빵이냐고 색깔 있는 빵 좋아할 나이는 예전역에 지났어 그건 내가 7살 때 포켓몬 스티커 모을 때나 좋아하던 때지 차라리 포켓몬 스티커를 하나 넣어 주던가 그러면은 그걸 모으게 해. 이거 왜 파는 거야? 뭐 할말도 없어 총평 맛은 나쁘지 않으나 3500원 값은 아니고 그럴 바에 다른 롤케크 사먹고 맛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사실 그냥 이건 맛이 없는 지 없을 수 없는 재료들만 때려 넣어놨으니까 맛이 나쁘지 않지 이빵 같은 것들로 크림 쥐려놓은 게 너무 열받음 그치만 GS 사랑해요 보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들 사먹지 마세요 안녕 아니 이게 왜 빵이지? 빵 안에 빵을 왜 넣고 또 그건 또왜네개다 맛이 똑같지?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?